오늘 그 어, 에스겔 말씀을 저희가 볼텐데 여러분 정말, 정말 얼마나 죄악들이 관영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하시기도 하고 폐역한 족속이라고 하고 <웃음> 정갈과 찔레 가시와 찔레도 나오죠. 심히 폐역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참 이건 마치 정말 이게 정말 저희에 대한 경고로 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을 정말 저희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에스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무 악기도 없이 그리고 통독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저희가 핏박기에는 집에서 악기도 없이 찬송을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지금 선지자와 포로 시기의 선지자가 있고 포로 이후의 선지자가 있는데 포로 시기의 선지자는 누가누가 누가 있죠 자 누구요?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아가 <웃음> 있죠 근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바벨론.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고 에레미아는 사실 유다에서 활동을 하다 이집트로 끌려갔죠. 그리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어, 선지자는 학계와 스가레와 말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벨론에서 활동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면 히브리어로 이게 요드만 있으면 이라고읽죠2 한번 읽고2 2 2아2 이렇게 세개2 2얘 예 짧은 해죠 에. 2 2해2 2이2 2 2 2 2 2 2이2 2 2 2 2 자, 그러니까 이해스 캘2네요이 해스 이 해스 예스케자 yes, yes, yeah.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이에 예제타죠. 키키에죠죠이에이에해예까요이에 예제키엘 에제키엘에제키엘에제키엘는어어떻읽읽요요예케예예스예예케에 이에스케, yes, yes, 얘는요, yes, 자, 얘는요, 이에스케, 에, 이에스케, 키에, 이에스케, 키에, 이에스케, 키에,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배경을 보면, 지금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쯤에는, 지금 애굽도 테락을하고 아시리아도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온데요 아시리아도 이제 BC 6 1 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느부간네살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을 하죠. 자, 우리 함무라빌은 이제 구 바벨론 제국이죠. 그가 구별해서 몇천 년 후에 있는 이느부간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신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구 바벨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요. 자그래남유다의 이제 정세는 지금 남유다는 말씀드렸듯이 계속 애국과 바벨론을 오락가락하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죠. 자 보면 여호와킴이 바벨론의 반역 시도를 하죠. 여호와킴 사망하고 여호와 여호야킴이 이제 즉기를 하죠. 이 전부 다그요시아 후예들이죠. 자 그리고 597년에 네베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진압을 하고 아마 지금 이 에스겔은 한 BC 606년 경에 제 1차 포로 어, 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BC 593년에 에스겔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BC 아마 606년은 다니엘이 끌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BC 597년 2차 포로 때 1만 명이 압송되는데 이때 에스겔도 이제 끌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 이제 시드기아가 즉기를 하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때 이제 에스겔은 사실상 이미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BC 583년에 이스마엘이 유대 총독인 그달아를 죽이고 애국으로 피신하는 물론 이스마엘은 이제 요나단 요한한테 죽지만은 그달아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지금 아스리아를 물리치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 장악하게 됐죠. 물론 유다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록 목적은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 예고 포로들에게 회개의 메시지 선포 멸망 후 이스라엘 회복과 미래의 축복 선포 미래의 희망 제시와 위로 이걸 담고 있는데 대부분은 정말 얼마나 죄악이 관영을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게 구구절절이 나와있습니다. 자, 이건 에스겔을 이제 이렇게 제이볼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여기랑 한번 봐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이 1장에서 32장까지 나와 있는데 에스겔의 소명,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신탁, 열방신탁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33장에서 4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회복의 준비, 다음에 새로운 성전 공동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이거 이제 유대문학으로 A, B, C, 뭐, A, A, C, B 이런 형태로 보면, 이건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과 에스겔의 소명이 나와 있고, B는, 여기 A-는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의 소명이 언급되고, 여기 B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과 이사연의 죄, 여기는 B-는 대비되 있죠. 여와의 영광의 기왕과 세상 전편형 여기 C-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여기 C C-는 회복환성의 D-는 열방에 대한 신탁들, D를 중심으로 여기 ABC와 A-C-B-C는 A b, C와 A, C, b, A -C -B 대칭을 좀 이루고 있어요. 대칭구조를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작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크게 보면은 먼저 여러분 이 전체의 줄거리를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1장에 보면 1장과 3장에는 환상과 소명인데 자, 1장에는 그발강가의 환상이 나와 있어요. 그발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한번 쭉 읽어 보죠. 나중에 다음에 2장, 3장은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라와 주변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4장에서 7장은 징조를 통한 예언이고 8장과 11장은 8장부터 1 1장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24장은 비유를 통한 예언이 나와있고 25장에서 32장은 8개 국가에 대한 예언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자 남유다와 환상과 소명을 보여주었죠. 다음에 남유다 주변국가에 대한 심판을 연한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이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지 보여주고 있는 게 33장에서 39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음에 고개의 고개 전쟁과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실 때 이게 그 당시 현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지서에요. 선지서는 자신이 사는 시점부터 거의 종말까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곡고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 새 에루살렘이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그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또 열방을 또 이렇게 꿰어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과도 연관지어서좀볼 수가 있습니다. 세성전은 40장에서 48장까지 세성전 환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죠. 부르죠.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해라. 야,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잘하는 게 선지자예요. 자기 뜻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을 하고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지 보여주시고 새 성전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핵심 주제군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내가 말한 건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자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좀핀 이용을 하는데 어떤 성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좀 여기가 중요하니까 저희가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삼십제해 넷째 넷째 딸 그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르잡혀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 여왕이 왕지년그달일에그발 강가 갈대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그에게, 거기서 그에게 있, 있었더라. <낮은> <�autres> <cuz> <lei> 또그 가운데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그들의 바른 곳 고든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스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의, 날개 그, 그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갈대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그 그대의 얼굴들은 이러하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폈으며 각기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들의 생김새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불은 빛나며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더라. 이제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보라,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는데 내네 얼굴과 함께 있더라. 그 네. 그 그들이갈 때면 그들의 내면으로 가고 갈 때는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생물들이갈 때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들려서 저들이 가면 이들또 가고 저들이 서면 이들또 서고 저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려지니 이는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안에 있습니다. 그 창공 아래에는 생물들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하여 곧게 펴 있고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이쪽을 덮었으며 또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 저쪽을 덮었더라. 그들이 구 때에 내가 그들의 날개들의 니 많은 하의같근의이나 그들이, 그들이 때면 날개를 드리우더라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으로부터 한 음성이 있었더니 그들이 설 때면 날개를 들이우더라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이부터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로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 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비가그가그서 예, 우리 에스, 그 우리가 지금 보면 하늘이 삼층짜이죠 우리 땅이 있고 그 우리 위에 뭐가 있죠? 스카이. 스카이. 하늘이 있죠. 하늘 위에 뭐가 있죠? 하늘 위에 우주가 스페이스가 있죠. 스페이스 위에 뭐가 있죠? 헤븐. 예,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그걸 영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신 거죠. 이걸 누구도 봤어요? 물론 에스게은 예수님을 만났겠죠. 이걸 누구 그 요한도 봤죠. 계시록 4장에 한번 가봐요. 요한계시록 4장 성경 맨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4장을 한번, 사장은 이제 이요한도 지금 영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이, 지금 이제 보좌를 봅니다. 자, 4장, 4장 2절로 8절까지 한번 교조할까요? 자, 2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가원과석 같으며 그보좌로 중에는 에베를또그 보좌 주위에는 스물네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스물네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고둘째 짐승은 소아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울과 같은 양을가고넷째 짐승은 날아다는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다.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야 하더라. 네, 여기까지 읽는데 요한도 똑같은 걸 봤는데 우리가 가끔 어떤 분이 천국 간증을 하신데 동일한 걸 이제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제안하지는 맙시다. 아마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이 계시록 4장과그 에스겔서 일장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항상 그걸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 돌려 돌려보셔요. 아마 또 예배가 또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2 장에 보면 하나님께 에스겔을 부르죠. 독특하니까 그 에스겔 2장을 한번 펴세요. 2, 2장을 펴시고 선지자로 어, 어떻게 부르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 한절씩교도갈게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 잘하는 민족에게로 보내느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 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 합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쳤 는데 보라 그안 에는 한 두루 마리 책이있 더라. 예, 지금 보면 자, 이게 바로 선지 자가 이런 거예요. 아주, 그,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이 우리나라 민족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우리의 어떤, 어떤 그, 우리 이제 부름받은 우리,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 선지자들 계시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실상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셔야 돼요. 가감없이 전하셔야 돼요. 사실,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또선지자들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뭐 저는 보니까 저보다는 또 이렇게 나이가 어리시지만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리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참 어,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구나 제가 요즘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악들을 알리, 알려야 되는, 깨워야 돼요. 우리 백성들을.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 뭐,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100년이 될수도 있고, 2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급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의기소침해 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해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남유다의 말기와 같이 또 남유다가 패망한 시기와 같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다 선지자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죄악을 지적질이라고 하는데 지적을 해줘야,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안 읽는 절대 읽기 어려운 장이 있어요. 48장을 한번 갑시다. 48장을 한번 가세요. 좀미월할라 <웃음> 자, 여기는 정말 어지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읽을 리가 없거든요. 48장이 길긴 하지만, 보세요. 그, 지금 이제 46, 장에 통치자의 백성의 경배가 나오고, 47장에 보면 이제, 이제, 성소의 강, 다음에 뭐, 성소의 강, 다음에 땅의 경계들을 언급한 다음에, 48장에 땅의 분할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정말 안 읽을 건데, 여기 이걸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여기 1 규빗이 몇 미터죠? 1 규빗이 대략 45.6cm니까 0.5m 정도 됩니다. 1 규빗하고 45.6cm 쓰세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 스타디오는 몇 미터죠? 오, 이게, 여러분, 이게, <웃음> 소리가 안 되네요. 185m입니다. 185m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제사, 다섯 가지 제사 기억나세요?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이안 되겠네. 레이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번제,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죠? B.C.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죠. 그리고 다음에 그 전에 그러면 은 우리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포로가 포, 대략 몇 년경이죠? B.C. 606년경이죠? 그쵸? 자그 다음에 고레스 측령은몇 년에 발표됐죠? 606년에서 70년을 빼면 BC 536년에서 6년에 고레스 측령이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성전건축은 언제 완료가 됐죠?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했죠? BC 516년에 성전건축이 됐죠? 아멘 여러분이 음. <웃음> 다잊어먹으신것 같아요? 자 봅시다 48장은 여러분이 읽기 힘드니까 저랑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드론 길의 지경까지 즉 하마까지 이르러 북쪽 다마스커의 경계 하난 하사 레난과 하마 지경까지니 이것은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것이요. 단의 몫이라. 아셀의 네. 아, 네. 아, 네.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레의 몫이요. 문화세 접경 옆으로 동편의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의 경계 옆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우벤의 몫이요. 루우벤 접경 옆으로 동편의 서편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경계 동쪽지 너희가 헌금을 줄것아 그 너비가 길이는 우주 으로가른무이와 같으며, 성가라 너희가 죽게 될 예물은 길이가 2만 5천여 너비가 일만이라, 이 땅은 사독의 아들들 중에서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은 내 책무를 지켰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 갔을 때 레위인들이 잘못 가는 것처럼 잘못 가지 않았느니라. 제사장들의 접경 맞은편에레이인들은 길이 2만 5천과 너비 1만을 가질 것이며, 전체 길이는 2만 5천이여그 너비는 1만이 되리라. 그그그그그이 2만 5천 맞은편에 남아있는 너비 5천은 성읍과 거주지역과 외곽으로 삼는 속된 곳이 될 것이요. 성읍은 그 중앙에 있으리라. 또, 또 성읍의 외곽은 북으로 250이요, 남으로 250이며, 동으로 250이며, 서로, 250, 서로 250이 되리라 성읍에서 종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나와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있는지... 있는지... 여러분 여기 착은 그것과 같아요. 규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예물과 성읍의 소유 이편과 저편의 남은 땅은 통치자의 몫이 될 지니 동쪽 경계를 향한 예물의 2만 5천과 서쪽 경계를 향한 맞은편 2만 5천으로 통치자의 몫, 맞은편에 있는 것이라, 또 그곳이 거룩한 예물이 되리니 성전의 성소가 또그 중앙에 있으리라. 네, 네, 네, 남은 지파에 대하여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오시 네. 시몬의 시몬 몫이요. 시몬 접경옆으로 동편의 서편까지 이사갈의 몫이사갈시의 몫이요. 스블렌 접경 옆으로 동편의 서편까지는 가세의 몫이요. 나레가 나레가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집화에서 준 유업을 재비 뽑아 나눌 땅이니라 또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성읍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집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라 북쪽으로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루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대의 문이요 하나는 레이의 문이라 북쪽으로 4,500여 세 개의 문이시라 하나는 요의 문이 문이 문이 문이 문이 문이 문이 문이요 문이 하나는 베냐의 문이 문이요 하나는 반의 문이 문이요 남편으로 어, 4,500여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시몬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라 북쪽으로 4,500여 또이대한 시간을 반으로 이 하나는 아세를 입력하니다 그 사면의 교육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아멘 음. 여러분 절대 혼자는 잘안 읽으실 것 같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를 여호와 뭐라고 하죠 여호와 산마라고 삼마라. 하죠 예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빨리 해주셔서 자 보면 저희가 이미 그발 광가에서 환상을 어, 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에스겔서는 우리 엘리사 목사님하고 이미 공부를 깊게 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어, 되새긴다는 이제 생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미 이 부분은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게 한 사람의 형상이 나오죠. 아마도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체험을 한다고는 이단 아니에요. 체험 하실 수도 있어요. 안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될 게 아니고요. 이건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에스겔의 소명은 뭡니까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웃음> 하나님이하라을 말씀해야 돼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으로 임명됐는데 저희 3장 1 7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자, 3장 12절에 보면 보니까 그때 3장 1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때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나는 크고 여러는 음성을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그의 초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더라. 나는 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루가 마주향한 바퀴 소리와 크게 여러는 소리를 들으니라. 그러므로 그형이 나를 들어올려 멀리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괴롭고 내형이 화가 났었으나 주의 손이 내 위에 강하게 임하시더라. 예하는 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공간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내가 테라빕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니 그들은 그발강가에 거하는데 내가 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 놀라서 7일을 지내니라 7일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3장 17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나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자, 어떤 말일까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이, 죽으리라. 할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아기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이게 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는 말씀을 그대로 아인에게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이게 마지막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아인들한테 자, 20절에 보면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부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것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지만 죄를 범하면 그 사람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랬습니다. 이제 에스겔의 소명은 뭐예요? 파수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징조를 통한 예언이 나오는데, 자 4장에서 5장을 보면 그 지금 보니까 이제 임박한 심판에 대한 네가지 표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의미 있는 부분만 좀 볼게요 자자 4장 4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3절 후반부터 보면 나는 그 성을 포위할 지니라그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 표적이 되리라 나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되 내가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 날수대로 그들 죄악의 연수를 내게 두었나니 390일이라 이건 이런 보통 연을 뜻하거든요 390년을 뜻합니다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 날수를 채우거든 너는 다시 내 오른편으로 누워서 너는 40일 동안 유다 집의 주역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죠? 이건 40년을 뜻하는 거예요. 자, 자, 그리고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자, 5장에 보면, 5장에 보면,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인자야, 나는 예리한 칼을 취하여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내수염을 밀어서, 저울에 달아 그 털을 나누었다가 포위하는 날이 차거든 나는 성읍 가운데서 에털 3분의 1을 불러사르고 나는 3분의 1을 가지고 그것을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을 바람에 흩더라 그래야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칼을 베리라, 빼리라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고 10절에 이제 가면 여러분 10절에 가면요 그리하여 내 가운데 아비들이 그 아들들을 먹고 아들들이 그들의 아비를 먹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가 너의 모든 남은 자들을 사면에 흩으리라. 어 제가 좀 간증을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어, 시골에서 저희 이제 어머니가 개고기를 잡으신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개고기를 많이 먹고 뭐 지금은 잘안 먹는데. 굉장히 족발처럼 탐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죠 엄마 이게 무슨 개로 잡았어? 그랬더니 아 정은이를 잡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10절 보면 그 아비들이 그 아들들을 먹고 아들들이 그들의 아비를 먹으니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서 심판을 향에 내가 너희 모든 남은 자들을 사인흩트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난 기근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저는 꿈을 꿔서 그런지 더 생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내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은 기근으로 내 가운데서 진멸들이라. 또 3분의 1은 그내 주위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또 내가 3분의 1을 3인을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악한 짐승들을 보내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아사갈 것이요. 전염병과 피가 너를 지나가리니, 어, 내가 칼을 내 위에 가져오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했느니라.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행했죠.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6장에도 이제 이게 지속이 됩니다. 6장에서 보면 자, 우리가 6장을 읽으면서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는지 그 이후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6장 3절로부터 제가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말하라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의 산들과 작은 살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곤 내가 칼을 너희 위에 가져와서 너희의 산당들을 멸하리라 그래야면 너희 재단들이 황폐케 되고 너희 형상들이 부서지리라 또 내가 너희의 살해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던지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두고 너희 뼈들을 너희 재단들 주위에 흩어버리라 우상숭패가 결국은 심판을 가져왔죠 자, 저희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약 선지서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안 읽으니까 요한계시록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너무 똑같은 말씀이 계속 쓰여져 있는 거죠. 뭐죠? 죄악은 곧 심판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남은 자들이 나와요. 8절에서 이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은 아껴놓으시거든요. 아껴놓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자, 그 7절을 보면, 7절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끝그 끝에 땅이 네 모퉁이 이루었더라 이걸 보면 좀 땅의 끝 계속 네 모퉁이 이야기하면 이게 저는 모르겠으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저희가 아는 구형태가 아니라 이게 좀 평면 형태여야 가끔 평면 지구 보이잖아요 평면 형태야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끝에 땅이 네 모퉁이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게 땅의 끝네 모퉁이를 평면이어야 뭔가 이해가 되거든요. 구 형태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보면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자자3절 이후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내게 보내어 내 행위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내게 모든 가정함을로 보응하리라 그 다음에 5절에 재앙 나오고 7절에 보면 고난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죠 8절에 보면 내게내 진노를 붓고 내 분노를 내게 이루리라 내가 내 행위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내게 보응하리라 자 10절에 보면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어요 이게 마치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때가 왔다라고 이제 들리기도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으니 들에 있는 자는 칼로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삼키리라. 예, 이게 주의 진노의 날에는 금도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그가 안전한 곳에 있든 밖에 있든 간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게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죠? 음. 아멘. 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진실되게 성경말씀 그대로 사르셔야 돼요. 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안, 안, 않고 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래서 자, 26절에 보면, 7장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불행이 불행위에 더해지고, 소문이 소문 위에 더해지면, 그들이 선지자의 환상을 찾을 것이나, 제사장으로부터는 율법이, 나이 먹은 사람을 뚫는 계략이 없어지라.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엄청 불법이 성행하다 보니, 교회에서 어떤 영생의 메시지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어떤, 우리,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어른들이, 어른 역할도, 계략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도래를 해서 우왕좌왕하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죄악이 관영한 사회는. 성경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8장에서 11장에 보면 이게 지금 다 떠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재확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 차마 눈뜨고는 볼수 없는 <웃음> 정말 회개에 망식한 것들을 보는데 8장에 보면 성전안을 행해지는 악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을 사육에 대한 환상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11장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장 10절로 11절을 볼게요 보라 각가지 모양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런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면 밤에 그려졌더라 거기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가운데서 70명이 서있고 그들 가운데에는 사판의 아들 야사냐도 서있으며 각자의 손에 자기 향단을 가지는데 향은 향의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나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 천사가 지금 그영광의환상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에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의 단무스를 위하여,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이 성전에서 단무스 승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오라. 또이 태양을 또 동쪽을 향해서 태양 승배까지 하고 있는 태양숭배는 니무롯, 바알 등과 연관이 있죠?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런 가증한또 짐승들, 이런 가증한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11장을 한번 여러분 갈게요. 자, 11장에 한번 가보면, 11장 5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셔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건 예수님이 누가 복음 4장 18절로 1 9절을 말씀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셔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이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자그 다음에 15장에 가겠습니다 15장, 16장, 아니, 죄송합니다. 15절, 16절. 11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 형제들, 즉, 내 형제들과 내 친척들과 이스라엘의 온집 전체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이라 했던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주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로 버렸고, 또 비록 내가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 흩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끈을 가지고 계신 누구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자, 11장 20절은 여러분이 꼭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내 복견에서 하고 지게 하리니 그들은 내이 음. 음. 되고 많은 음. 그들이 리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주의 법대로 주의 법규대로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자 주의 말씀을 기뻐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자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뭘로 여러분이 주의, 주의 종이고 주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저희가 동생을 안 하죠? 하나님이 가증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다른 신 숭배를, 숭별, 우상숭배를 안 해요? 이거 역시 하나님이 가증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삼일째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거죠. 예, 이것이 가장 그 기초적인 거죠. 자, 여기 이제, 비율을 통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12장으로부터 쭉자 비율을 통한 이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여기 자 사실상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말했던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에스가엘서에서 58번이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 저희가 12장부터 24장까지 좀 중요 부분만, 중요 말씀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자, 12장, 22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그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지닌 자먼이 어찌 된 것이냐 자 27절 계속 읽을게요 인자야 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이상은 열한 날 후의 것이며 그가 먼 때를 예언한 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라내 말의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했던 말을, 말은 을 이루어지리라 주하나님 말은 이제 곧 자, 곧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리고 13장에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자,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고, 14절을 보면 장로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6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14장 6절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악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믿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주로부터 머리 떨어져 있나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우상들, 관념들, 생각들, 악한 것들도 여러분 돌이키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아봐야 이 세상이 1 0 0년입니다그 이후에는 삶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14절 14절을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릴게요. 14장 14절, 비록 노와 다니엘, 욕이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라. 이 사람 이 의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도 이 사람들 이해에는 죄다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16절에 보면 비록 이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 그 다음에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16장에는 이제 16장에는 이제 지금 그 예루살렘의 행음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좀 비유를 해놓으셨는데 어 이게 지금 나 뜨거워서 지금 못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거죠. 우리가 이제 아수르 우상을 섬기니까 아수르 좋아좋아 하니까 그들이 점령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죠. 또 갈대아 우상, 바벨론 우상을 막 섬기니까 바벨론이 와도 점령해서 그들을 괴롭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정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음란한 짓을 했던 거죠. 자, 16장 31절로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자, 갈 때, 어, 오소서오소서 막, 광고하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없애버렸죠. <웃음> 자, 너무 해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요약해서 좀 보겠습니다. 31절, 34절. 자, 내가 모든 길머리에 내 누각을 세우고, 모든 거리에다 내 산당을 만들고도, 삭슬 경멸하니, 너는 창녀 같지 않고, 마치 자기 남편 대신에 타인들을 끌어들이는 가늠하는 아내와 같도다.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인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놔두고 이집트 우상 다음에 아수르 우상 바벨론 우상을 막 섬겨대는 거죠. 그들은 모든 창녀에게 선물들을 주나 너는 내 모든 애인들에게 내 선물들을 주고 그들에게 삭슬 주어 그들로 내 음란함을 위하여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느니라. 내 음란함에는 다른 여인들과 반대되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음란한 짓을 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음이며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대가를 주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음료들과 반대되는 것이다. 여기는 여기는 뭐죠? 좀 이렇게 한데 이제 음란한 짓을 했으니까 결국 뭐죠? 심판을 만든 거예요. 결국 대가를 좀 다른 게 다른 창녀들과 다른 게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대가를 주미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음란한 창녀들은 돈이라도 받는데 여기는 뭐예요? 이자기들이 우상 숭배한 나라들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17절에 이제 두 독수리 비유가 나오고, 18절에 개인적인 죄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대요 자, 보, 보시면 18장. 18장 이제 4절 5절을 읽어드릴게요.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줄을 좀 쳐놓으세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4절에 쳐놓으시고 9절에 보겠습니다.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거 줄을 쳐놓으세요. 범죄하는 혼은 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명령을 짓게 진실에 행한 자는 그 사람은 삽니다. 그쵸?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면 주의 규례와 말씀대로 살게 돼있거든요 주의 규례와 말씀대로 살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결코 행위구원을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절규를 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1 8장 30절로 3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 시작 <목소리도>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모든 너희, 행악들이 있었더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이사엘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 자느냐주하니님이말아 내가 죽는 자의 죽을 기뻐하지 않으니 그럼 너희 자신을 돌이켜 살라 이건 여러분이 줄을 좀 쳐놓으세요 줄을 쳐놓으시고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 진임을 믿는다 하더라도 범죄를 하게 되면 죄에서 바로 돌이키세요. 그건 명심하자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셔야 돼요. 자,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19장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한 예가가 나와 있고, 20장으로 24장은 예루살렘이 이말 심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판들이 나와 있는데, 자, 21장 19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1장 19절로 20, 20절 또한 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이 칼이 올두 길을 정하라. 두 길이 다한 땅에서 나오리니 너는 한 곳을 택하되 성으로 가는 길머리에 택하라. 한 길을 정하라. 그 칼이 암몬이나 라바스에 이르, 이르, 이르거나 경고히 지키는 이루살미는 유다에 이르리라. 심판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는 그 이스라엘 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중요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면, 정녕 너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가능함을 보여줄 지니라. 3절, 22장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주하나 위같이 말하노라. 그 성읍이 그 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더럽히려고 자신을 거역한 우상들을 만드는 그녀의 때가 오나니 4절 너는 내가 흘린 내 피의 죄가 되었고 내가 만든 내 우상들로 내수스로를 더럽혔으며 너는 내 날들이 다가오게 하여 내 연안, 연안에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제 죄악이 관용돼서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 심판이 이제 임하는 거죠 자, 6절로 12절을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릴게요 6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각기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 내 안에 있었도다. 7절 그들이 내 안에서 아비와 어미를 경의하겠으며 내 가운데서 타국인을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아비 없는 자와 가부를 괴롭혔도다 8절 너는 나의 거룩한 물건을 멸시하였으며 나의 안식일을모독하였도다 9절 내 안에서 피를 흘리도록 소문을 옮기는 자들도 있으며 내 안에서 산위에 먹는 자들도 있으며 내 가운데서 그들은 음란을 짓을 행하는도다. 10절 내 안에서 그들은 자기 아비들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었으며 내 안에서 그들이 불결함으로 인하여 따로 떨어져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졌으며 11절 어떤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더불어 가증한 짓을 하였고 또 어떤 자는 자기 며느리를 추잡하게 더럽혔으며 내 안에 어떤 자는 자기 누이 즉 자기 아비의 딸과 관계를 가졌느니라 12절 내 안에서 그들이 피 흘리려고 선물을 받았으며 나는 고리와 이자를 취하였고 내 이웃의 것을 강탈함으로 탐욕스럽게 취했으며 나를 잊었도다. 주하나님말하는 이런 이 죄악들을 굉장히 열거하고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라들에 대해 나라들의 너를 분산시키며 내 더러움을 내게도 소멸하리라. 너는 이방의 목전에 내 자신의 유혹을 취하리니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참, 이렇게, 제약을 연구하고, 경고를, 제약을 연하고 그, 경고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23장, 24장도 굉장히, 여기도 이제 주변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음란했는지를, 아홀라와 아홀리아 비율을 이야기 해주는데, 자, 보면, 이게 참눈 뜨고 못볼 이야기입니다. 2장, 2, 2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들이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음행하였고, 그들이 젊을 때 음행하여 그들의 가슴이 짓눌렸고,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천여성의 적국지에 멍들게 했느니라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이름이 사마리아는 아올라요, 예루살렘은 아올리바라는데, 자, 5절에 보면, 아올라가, 이집트에서 이 음행을 하였고, 5절에 아올라가 내 사람이었을 때 창녀짓을 하여, 그녀가 그녀의 사랑한 자들 즉 그녀의 아시리아인들이 홀딱 빠졌다 아시리, 아시리아 우상을 숭배한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아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죠 자, 아시, 그러니까 아시리아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대가를 받은거죠 11절에 보면 그녀의 동생 아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녀의 무절제한 사랑으로 언니보다 더 타락하여 아울리바는 유다죠, 유다. 남유다죠? 그녀의 음란함이 언니의 음란함보다 더욱 심해졌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갈대아인들의 형상을 사랑하다 보니 15절에 이제 17절에 보겠습니다. 바빌론인들이 사랑의 침상으로 그녀에게 와서 그대의 음란함으로 그녀를 더럽히니 그녀가 그들로 더불어 더럽혀지고 그녀의 마음이 그들로부터 멀어졌느라.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는데,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엄청 싫어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남유다 북이사일 모두,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우상을 섬기게 됐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자, 여러분 24절에 24절에 자, 13절, 14절을 열어, 여러분 좀 읽어 주실 수 있겠어요? 24장의 24장 13절, 14절. 시작. 너는 여러분, 이렇게 줄을 쳐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정말 멀리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8개 국가에 대한 예언이 25장에서 32장에 나오는데요. 암몬, 모압, 예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국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두로는 사실상 카르타고라는 식민지를 정, 건설을 했죠. 엄청난 해상국가였어요. 근데 28장에 보면 저희가 28장만 한번 볼게요. 28장 28장에 보면 이게 두로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자, 23, 20, 28장 12절로, 12절로 여러분, 17절까지 한번 교도 가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에게 예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장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28장 13절 읽어 주세요. 모든 으로성석과바이석과과얼룩한석과석과석과성석과석과석과석과석과석과과석과석과석과 너는 기름 부음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짐을 받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내가를어도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이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루가 내가 불에 돌릴 가운데 없던 나를 멸하리라. 자 여기 지금 이 아마도 루시파가 케로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루왕을 빗대 루시퍼 비유를 한 건데 이, 이 그룹인, 그,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타락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육적으로도, 어, 두로는 지금, 누부갓네살 2세, 아하스웨로 2세, 그리고 알렉산드로 제국의 알렉산더한테 철저하게 이제 유린당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 29절에, 29절로 보면, 지금 예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장. 예, 29장 32장까지 예굽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33장에서 37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장에는 자 파수꾼으로 임명을 하죠. 자, 임명된 33장 6절로 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스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그러므로 오너 인자야.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스꾼으로 삼았으니,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오늘 저희 설교를 듣는 분은 다파스꾼으로 이렇게 임명 받았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에스겔서 3장에, 2장에 나온 파스꾼 이야기가 다시 33장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주님이 하란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들로 주의 경고를 깨닫고 방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 보면, 자, 34장에 보면 지금 지금 장래 참 목자와 대전 현재 거짓 목자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보면 34장 1절, 2절을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거다 이거 완전히 사군이더사 삿군. 삽꾼. 우리 한국교회도 사꾼 목사들이 많죠? 자기 배만 배불리고, 지금, 지금 우리 양들은 먹이지 않아서 양들이 영적으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여러분이, 34장 15절, 1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이것이 여기서 많이 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 6절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자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양 목사님들은 사실 목자 먹자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은 개예요. 개. 주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양들이 잘못 가려고 하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수꾼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자, 자, 34절 뒤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라 누구죠?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 잠잠, 잠자리라. 여기 사실은, 화평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괄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이런 십자가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35장 7절에 보면, 내가 세일산을 심히 황폐하게 말고 거기에서 나가는 자와 도는 자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시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일단, 에덤족 속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 37절은, 그, 36절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관한 예언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불법을 많이 행하고 우상숭배를 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졌다가 흩어졌다가 그이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떤 걸 원하시냐면 26절 로 28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36장 26절로 28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럼 줄을 쳐 놓으세요. 다음에 3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37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의 선이 내게 임하여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시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는 심히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로 오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아시니다 하셨더니 주께서 그냥 수만의 바람으로부터 나와서 이사려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게 하라 했더니 이들이 살아나게 되죠. 자 11절에 보면 이사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분은 완전히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13절, 14절 보면, 오,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소생을 하시고 소생을 시키시고 그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내종 다윗이 그들을 위해 왕이 될것이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화평의 언약은 십장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의 전쟁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는 이건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마지막 때 곡과 마공의 전쟁과 도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게돈 전쟁이 있죠. 언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때, 이제, 거짓선지자와 짐승은 유황불로 던져지고, 사탄은, 사탄은 이제 무적행에 던져지죠. 천년왕국 끝쯤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민족들을 회유해가지고,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불이 그들을 심판하고, 사탄은 유황불로 들어가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각기 나누어지게 되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자, 39장 9절을 구절을 좀 볼까요? 아, 자, 구절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백성업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놓아 태우르니,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제 새성제로 환상이 나오는데요. 자 40장에서 43장은 새로운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44장에서 46장은 새로운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하고 47장으로 48장은 지금 이제 새로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43장 새로운 성전인데 1절로 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제 성전을 가득 채운 주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3장 1절로 6절을 여러분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성읍을 매라라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였더라. 그 환상들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르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들로 데려가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있을 있을 때, 그 어땠나? 어땠나?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 성진의 동편으로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그 하나님의 영광이 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모든 걸 다해서 예배를 사실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그냥, 우리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되거든요. 사자, 44장 4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전 앞에 있는 북정문의 길로 데려가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 찼기에 내가 얼굴을 내고 엎드리니. 이건 줄을 좀쳐 놓으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장 사실 새로운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아까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읽었죠. 아셀, 랍달리 문하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군주가 여기 살고 베냐민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블론갓이 순서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땅의 분할이 일어났으면볼수 있고요. 에스겔이 이제 묘사한 성과 이제 도시를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가 남쪽, 북쪽, 동쪽, 서쪽입니다. 자, 이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성소가 있다면 이렇게 강이 흘러 흘러 나간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자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에스겔과 출애굽기또레이기이나 민수기를 비유를 해보면 자 여기 저희가 방금 이스라엘의 경계에 대해서 41장에서 읽었지만 민수기 34장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각 지파에 대해 분배된 땅은 에스겔에서 48장에 나와있었죠 민수기 14장에서 21장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지시사항은 이렇게, 이걸 꼭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레이기의 99절절의 예배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절정은 아까 읽었으면 하나님의 집에 임한 그분의 영광 출애기기 40장 35절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 저희가 볼수 있고요. 하나님의 집건축을 위한 계획은 여기서 볼수 있고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은 주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 압제자들에 대한 멸망은 38절에서 39장에 나와 있고 출애국계는 5장에서 12장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